프라이저해줘야라지줘야지 않니? 네. 브라질 하지 아, 아, 않니? 브지 많이 안라던데지 않니? 브라어 하지 않라오지않을까 어 뭐야 워컵이야? 어나 진짜 너무 필요했는데 진짜? 어나 이번에 깨져가지고 어 헉, 대박 어떡해 나 진짜 어 지금 고마워 <웃음> 대박 잘했와 <웃음> 어, 아니 어나 요새 커피 마셔가지고 어 그래? 어 뜨거운 거 필요했거든 이거 다행이다 어, 편지도 있어? 편지도 있지 어떻게 어떡해 와 <웃음> 어, 미친 거 아니야? 별거 없어 근데. 아니 그래도 고마워지은잘싸 아, 내일 커피 마시러 겠다 여기다가.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 아, 네. 하여 왔어. 뭐야, 이거 네. 쁘다귀엽다진아 네. 아까부터 찍고 있었어.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야, 그은이 여기 별에서못 먹었거든. 그것 거의 약간 는 자. 봐. 이만다 찍고 있어. 요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음> <진짜하네? 나는>? <웃음> <웃음> 와, 콘치즈다 사실 왜 이래 게나요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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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마른 안주? 어. 어. <웃음> 네. <웃음> 맞아, 맞아. 차 <웃음> 뒤집어. <웃음> 맨날 혜진이 집 놀러 가가지고, 치킨 시켜먹고지윤이가 혜진이 집이 화장실이 너무 다면서 그리고 나 그게 제일 웃겼어 수지가 그때 없었고 나만 얘네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우리랑 같이 t v 를 보고 있었어요 블락비가 나와서 지코 베리베리보신가 뭔가 이렇게 나왔대였어 지윤이는 수지는, 수지는 많이 봤는데 나를 많이 못보셨다고 많이, 많이 안 놀러 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양심이 뚫렸던 게난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혜진이네 집에서 <므나> <므나> <아쉬워>. 이게 뭐야? <웃음> 아빠 모르겠다.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아. 아. 제발. 어, 오, 이게 <웃음> <웃음> <웃음> <굴려와, 굴려와, 굴려와! 웃음> 음. 아, 네, 네. 있다 있다. 호호. 제발요. 만원. 그러면 안 되나 보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좋긴하다. 들어가 수지가 터졌당 네? <웃음> <매? 웃음> 너무 맹맹한데? 어 진짜로? 어. 너 진하게. 아, 신발 사야 됩니다. 아 힘들어. 조심해서 오세요. 예, 조심해서 가보. 안녕.